여정현의 미래연구 investinbelly.com 팸 레이노이즈와 일반인의 임사체험 비교 분석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나 그 이후의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습니다. 1년의 임사체험 사례는 장래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미국의 작곡가 팸 레이노이즈는 저체온 상태에서 심장과 뇌파가 모두 정지된 상태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유명한 임사체험자인 팸레이노이즈의 체험을 일반인들의 임사체험과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1. 마음의 평온함과 고요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사체험에서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팸레이노이즈는 근심이 없는 놀라운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에서 느낀 평온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증가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복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두운 터널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고 합니다. 팸 레이는 즈는 멀리 있는 작은 구멍에서 빛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팸은 작은 구멍이라고 설명했지만 터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빛. 어린 임사 체험자들의 약 88%는 빛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팸은 작은 구멍에서 빛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스웨덴 실학자 스웨덴보리는 그의 환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죽은 가족의 만남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죽은 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페문 할머니와 삼촌 등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유체이탈 유체이탈은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프리용은 임사체험자들의 약 75%가 유체이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뱀은 전동칫솔과 같은 수술 도구나 여성의사를 본 적이 없지만 자세하게 묘사했고 귀에는 다른 도구가 있었지만 대화를 정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체이탈 과정에서 사람들은 감각과 지각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사지가 절단된 장애인들도 그들의 육체가 회복됨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지금, 지금은 지금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생 임사체험들은 모두 다시 살아났으므로 소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펨의 경우 그의 삼촌이 그녀를 돌려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펨 레이놀즈와 일반인들의 인사 체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